경남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경남개발공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상남도 그리고 도민을 섬기고 도민의 행복과 함께하는 기업 경상남도 도정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정책사업 수임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시군 지역 현안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경상남도 1등 공기업 경남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는 1997년을 시작으로 주택, 택지, 산업단지, 진주혁신도시 등 경남의 미래를 위한 태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2015 지방공사공단 경영혁신 우수 사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우수공기업, 안경부장관 표창 등 친환경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과 가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 1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경남의 균형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물류, 상업, 여가, 문화 등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상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도시역세권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메카트로닉스, 의료정밀기기 등의 첨단산업유치로 경남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서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역의 산업단지 수요를 해결하고 도시성장발전의 원동력이 될 양산가산산업단지 조성 경남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 고용 창출 등 경남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남 개발 공사는 경남의 행복을 짓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거 수요 확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질 진주 성촌 국민임대 주택, 창원 현동 공공분양 주택 건립 등의 다양한 주택 건립 사업을 통해.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의 주관정과 행복을 위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을 더 아름답게 합니다. 천혜의 자연과 역사 풍요로운 문화자원을 간직한 경남을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곳으로 특히 아시아 관광산업의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의 활발한 유치와 지속적인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함께하는 경남을 만듭니다.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2018년 재경기숙사 완공을 통한 지역인재양성의 키트를 마련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협약을 통한 내부 생산성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다눔과 상생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자 핸드볼 선수단 운영, 내일의 꿈과 희망을 후원하는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주민복지사업을 실천하는 도민의 기업으로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자부심, 안정된 미래, 세상과 하나되는 가치, 내실있고 체계화된 기업,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 신뢰와 믿음, 경남의 가치를 높이는 도민의 공기업, 희망찬 내일을 위해, 아름다운 경남을 위해, 경남개발공사